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장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신상들로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 무슨 제품을 쓸까 고민하다가 제가 그중에서또 제일 먼저 써보고 싶던 제품들을 골라가지고 왔어요. 일단 스킨케어부터 해줄게요. 벌써 제가 반이나 써버린 웰라주 토너 패드인데 되게 촉촉하고 결 정리도 부드럽게 잘 되더라고요 패드도 너무 부드럽고 저번에 호캉스 때도 살짝 보여드렸었죠 그리고 다음에 써줄 건 미샤 콜라겐 앰플 제가 요즘에 탄력 고민이 너무 많아서 콜라겐 관련 제품들을 진짜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좀 피부가 쫀쫀해지고 탱탱해진다는 느낌을 받은 제품인데 주름 개선도 좀 되는 게 보이고 살짝 얼굴이 환해지는 브라이트닝 효과도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유분감이나 끈적임 없이 마르면 딱보들보들해지는 느낌이라서 화장 전에 발라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오쿠라코세 크림을 발라줄 건데요 이게 성담에 있는 유명 에스테틱 샵에서 개발한 크림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기대하면서 써봤는데 보습감이랑 마무리감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약간 건성분들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보습감이 되게 좋은데 그렇다고 유분기가 가득해서 찝찝한 느낌? 그런 게 드는 게 아니라 묵직한 크림인 거에 비해서 되게 가벼운 사용감이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화장하기 전에 발라주면 이게 쫀쫀하게 베이스가 잘 먹더라고요 다음은 벤튼에서 나온 스킨핏 미네랄 선크림을 발라줄 건데요 수분감이 좋은 선크림이라서 제가 화장하기 전에 요즘 계속 바르는 제품이에요 저는 항상 메이크업 전에는 베이스가 좀잘 먹도록 유기자차 선크림을 주로 썼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병풀 유효성분과 칼라민 성분이 함유된 조금 진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무기자차 선크림이에요. 무기자차하면 되게 백탁이 심하고 화장도 잘안 먹는 그런 선입견이 조금 있잖아요. 좀 과도하게 백탁이 되거나 밀릴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은 전혀 그럴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쓰셔도 돼요. 자연스럽게 톤업이 돼서 피부 상태가 좋은 날에는 단독 사용으로도 좀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제품 사용감도 끈적이거나 오일리하지 않고 살짝 산뜻하면서 촉촉함에 가득한 그런 마무리라서 메이크업 전에 발라도 너무 좋아요 얼굴이 살짝 통합이 됐으니까 목에도 살짝 발라주고 이게 그리고 선크림이다 보니까 자외선 차단력도 당연히 좋고요 피부에 유해한 20가지 성분을 모두 배제시키고 만들어서 성분도 너무 좋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너무너무 다 마음에 드는 선크림이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다음은 베이스 메이크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렌즈를 착용하고 가줄게요 렌즈는 하파크리스틴 시크리티브 크리스틴 원데이 크러쉬 브라운 컬러를 착용해줄게요. 그라데이션 그래픽이 들어와서 굉장히 오묘하고 영롱한 그런 느낌을 줘요. 베이스는 지베르니 밀착커버 파운데이션 21호 컬러를 발라줄게요. 컬러가 제 피부에는 살짝 좀 어두워서 나중에 밝은 컨실러로 하이라이팅을 좀 줘야 되긴 해요. 퍼프는 리얼테크닉스 스펀지에 좀 촉촉하게 메이크업을 할수 있도록 물을 적셔가지고 왔어요. 밀착력이 진짜 좋아서 피부에 쫀쫀하게 달라붙어있는 느낌이에요. 약간 피부에 뭐안 바른 듯한데 되게 피부는 좋아 보이는 그런 피부 표현이거든요. 이제 디어달리아 컨실러 린넨 컬러로 얼굴에 하이라이팅을 주면서 커버할 것도 살짝 커버해줄게요. 여기 코 주변이랑 이렇게 마이 해주면 얼굴에 입체감을 좀더 살려주면서 얼굴이 좀 밝아 보여서 화사해 보이는 효과도 있어요. 아까 지베르닌 파운데이션 썼을 때 피부 표현이 정말 정말 마음에 들었긴 했는데 얼굴 밝기가 살짝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긴 하는데 또 이렇게 입체 표현 해주는 것도 제가 자주 하는 방법이라서 괜찮아요. 아까의 피부 표현이 살짝 아쉽지만 이렇게 얼굴을 좀 화사하게 만들어줬으면 본격 색조로 들어갈 건데요. 그 전에 파우더로 쓸데없는 기름기 좀 조금 죽여주고 지금 앞머리를 내릴까 말까 고민 중이라 일단은 앞머리 유분기를 좀 잡아줄게요 눈꺼풀도 손으로 쓱쓱 쓸어준 다음에 이렇게 파우더로 잠가주고 얼굴 외곽 정도만 이렇게 가볍게 해줄게요 이제 투쿨포스쿨 쉐딩을 사용해서 얼굴 컨투어링을 해줄건데요 첫번째 두번째 컬러를 사용해서 얼굴 이목구비를 뚜렷하게 잡아줄게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브러쉬는 리얼테크니스 에센셜 크리즈 브러쉬인데요 크기가 되게 적당히 조그만해서 특히 코 쉐딩할 때딱 들어맞는 크기라서 너무 편하고 좋아요. 코 쉐딩 브러쉬를 완전 추천해요. 입술 쉐딩도 같이 해주고 얼굴 외곽 쉐딩도 꼭 빼놓지 않고 해줄게요. 제가 항상 자주 빼먹어서 오늘은 꼭 빼먹지 않고 다 하겠어. 제가 쉐딩 브러쉬를 여러 개 써봤는데 이렇게 사선 커팅이 들어간 엣지 브러쉬는 투쿨포스쿨 게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마라인까지 다 해주고 다음은 제 최애 아이브로우 중 하나인 베네피트 프레사이슬리 마이브로우 펜슬 3호를 써줄게요. 이거는 진짜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쭉 써오고 추천도 계속 해왔던 제품인데 여전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부동의 탑3 안에 들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살짝 얇은 일자 눈썹을 또 너무 하고 싶어서 이 위에 산 쪽을 살짝 없앴는데 예전에 살짝 두꺼운 눈썹은 좀 어려 보이게 하는 반면 이런 눈썹은 조금 얼굴에 여성스러움을 더해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눈썹까지 다 그려줬으면 이제는 정말 정말 기다려왔던 페리페라 올테이크 보드 팔레트 이번에 핑터레스트 에디션으로 새로 나온 11호 포부스 선정 제법 젠쿨한 핑크 팔레트예요. 예! 빨리 쓰고 싶어. 안에 컬러 구성을 보시면 누가 봐도 쿨톤들한테 너무 찰떡 착붙인 컬러들이에요. 저는 먼저 이 중채도 핑크 컬러로 아이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저번에 여쿨라 메이크업 했을 때랑 좀 비슷하게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되게 되게 핑크핑크한 팔레트라서 벌써부터 청순 여리여리한 느낌이 나요. 그죠 요즘에 이렇게 좀 핑크핑크한 팔레트 컬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는 쿨톤이 핸가 봐요. 쿨톤들이 좋아할 그런 색조들이 요즘에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좀더 플럼 한 방울이 들어간 것 같은 살짝 더 진한 핑크색을 깔아줄게요. 이 컬러는 살짝 눈에 붉은기도 주면서 음영감도 살짝 주기 때문에 좀더 깊이 있는 핑크 눈을 만들어줘요. 언더에는 여기까지 이반 정도까지만 써주고 조금 더 진한 자색 고구마 같은 컬러로 눈에 깊이감을 좀더 줘볼게요. 눈 끝이랑 먼저 삼각존에만 사용해주고 뭐 약간 음영감까지다 주니까 핑크보다는 살짝 플럼에 가까운 그런 컬러가 되죠. 아이라인은 또 너무 올라가진 않게 적당히 위로 빼줄게요. 먼저 속눈썹 푹을 채워주고 아이라인까지 너무 위로 빼버리면 시크한 고양이 같은 느낌이 돼버릴까 봐 가로로 조금 눈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줄게요. 아이라인이 바깥에 아주 살짝 나와 보이게 빼서 앞트임 효과도 줬어요. 그러니까 눈이 완전 길어졌죠, 가로 여기에 마지막에 있는 이 아주 다크한 브라운 컬러를 써서 아이라인 주변 쪽을 살짝 덮어줄 거예요. 아이라인이 좀 선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덜해지고 자연스럽게 눈이 커져 보이면서 아이 메이크업 지속력도 높여줘요. 이제 뷰러로 속눈썹을 좀 위로 보일 수 있게 바짝 찝어줘볼게요. 이 콜라 메이크업이랑 좀 비슷하게 나오면 어떡하지? 했는데 전혀 다르네요. 오늘도 역시 제 최애 마스카라 중에 하나인 네오젠 마스카라를 사용해줄 거예요. 속눈썹을 한올한올 한올 살려줘서 좀 깔끔하게 강조해주기 좋기 때문에 정말 더 말할 것도 없이 속눈썹이 완전 예쁘게 샥 올라가고 연장되죠. 오늘도 메이크업이 너무 성공적이라서 오늘 보시는 저희 구독자분들도 굉장히 메이크업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까 추측해봐요. 언더까지 속눈썹을 이렇게 다 해줬으면 이제 펄땡이들을 조금 올려볼 건데요. 아까 썼던 팔레트에 굉장히 예쁜 펄들이 세 가지나 있거든요. 거기서 그 핑크핑크한 펄을 눈두덩이에 발라볼게요. 약간 핑크 퍼플 레드 이런 펄들이 빛나거든요. 굉장히 쿨하고 불그스름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펄 조합이기 때문에 쿨톤 분들이 바르면 너무너무 잘 받을 수밖에 없는 잘 어울릴 수밖에 없는 펄이에요 보이나 이게 펄이? 그리고 애교살에 펄을 올리기 전에 먼저 좀 강조를 해주려고 하는데요 아까 팔레트에서 가장 딸기우유 같은 컬러 있잖아요 이거를 발라서 애교살 부위에 칠하면 자연스럽게 펄이 없는 채로 밝혀주기 때문에 엄청 자연스럽게 애교살을 강조해줄 수 있어요. 자, 이거는 개꿀 텐. 예전에 네이키드 체리에 이런 컬러가 있었는데 여기는 좀더 핑키핑키하게 밝힐 수 있어서 좀더 자연스럽고 아까보다 좀센 느낌이 확 줄어들었죠? 이렇게 하고 나서 쉐이딩 컬러로 한번더 강조를 해줘요. 이렇게 눈에 그림자까지 다 넣어주면 애교살이 확 생겨났죠. 여기 베이비 핑크 컬러랑 흰색 펄을 이게 조합해서 애교살에 콕콕콕콕 얹어볼게요. 이렇게 펄까지 올려줬으면 아이 메이크업은 완성이고 나머지 메이크업을 또 해볼게요. 이제 페리페라 신상 치크 컬러를 써줄 건데 먼저 맑게 물든 선샤인 치크 12 날씨 요정 등극해 이렇게 딸기요 빛이 낭낭한 컬러를 베이스로 깔아줘볼게요. 너무 예쁘다 역시. 와 <웃음> 너무 기계적인 리액션이었나? 네와 진짜 너무 예뻐요 어떡해 뭔가 피부 표현도 블러 처리되듯이 되게 보송보송 모공이 안 보이게 해주고 뭔가 솜사탕이 떠오르는 그런 핑크 컬러네요 이거를 좀 넓게 넓게 발라줘 볼게요 저는 다음은 13호 기분이 살랑해 컬러를 이 위에 조금 더 덧발라서 좀 그라데이션이 돼서 수채화 발색이 되도록 발라볼게요 촉촉한 게 아니니까 약간 수채하보단 파스텔 쪽에 가깝다 파스텔 앞볼 쪽 위주로 둥글게 올리면 핑크빛이 뽀용뽀용하고 좀 귀엽게 아이돌 느낌 나게 깨발랄하게 느낌을 낼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립! 립도 이렇게 두 컬러를 가져왔는데 이것도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 페리페라 잉크 무드 글로이 틴트 4호 컬러를 먼저 베이스로 발라줄게요 이걸 제가 영상에서 쓰기 전에 먼저 몇번 사용해봤는데 컬러감이랑 광택감이 너무 예뻐요 딱 요즘 느낌을 저격한 그런 제품인데 이런 컬러가 진짜 쿨톤 분들 꼭 써보셔야 할 컬러예요 너무 예쁘죠? 뭔가 딸기시럽이 없고 싶어지는 그런 광택과 컬러인데 이렇게 한 개만 발라도 진짜 예쁘잖아요 근데 오늘은 살짝 풀럼 느낌도 가미가 되어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러블리한 느낌보다는 좀더 차분하고 성숙한 느낌을 이렇게 내볼게요 안쪽에 발라서 그라데이션에서 바르면 너무 예쁘다. 이번 틴트 진짜 대박이에요, 여러분. 꼭 발라보세요. 이렇게 메이크업이 다 끝났는데 앞머리도 좀 정리하고 제가 웨이브는 미리 해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앞머리를 이렇게 내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맨날 똑같이 이렇게 내린 모습만 보여줘서 오늘은 살짝 몇 가닥 남기고 좀 청순하고 치명적인 앞머리를 만들어 볼게요. 하나 둘 셋! 아이고야! <웃음> 앞머리까지 다 하고 왔는데요. 근데 하이라이터 써주는 걸또 깜빡해서 빨리빨리 하이라이터를 발라주고 넘어갈게요. 이건 제가 늘 자주 쓰는 글린트 하이라이터고요. 코끝에 강조를 해주고 미간이랑 볼 중앙에도 살짝 턱 부분도 살짝 쓸어주고 이한 가닥 들어 올려서 이마도 좀 해주면 완성. 오늘 메이크업 너무 마음에 들지 않나요, 여러분도? 전 진짜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너무 궁금했던 페리페라 신상 아이템들을 저도 오늘 처음 사용해봤는데 진짜 진짜 다 너무너무 만족스러워요. 여러분도 꼭꼭 사용해보세요. 완전 추천합니다, 진짜. 특히 쿨톤 분들 꼭 사셔야 돼요. 오늘은 핑크핑크 핑크 청순 이런 느낌이 아니라 살짝 좀 차분하면서 성숙미가 조금 느껴지는 그런 메이크업인데요.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메이크업이라서 여러분들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안녕! I'm